<시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문익입니다. <목소리> 와아 아라! 아라! 아라티 아라티비! 아라티비! 아라티비! 지갑 말고 으 못하겠어요! 김도고도 몸도 저희들의 눈줄아은 모습을 다 보여드리도록 캡처타임. 하겠습니다. 캡처타임, 캡처타임 한번,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웃음> 인간 인간. <웃음> 특징은 인간문어입니다. 인간, 네, TMI 인간, 잔뜩! 조금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문어를 들고 와봤습니다. 우인이 응. 네. 생각하기 안유연합 어, 제가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뭔데요? 지켜야 됩니다. 그... 생각보다 자신 있거든요? 오~~~ 오. 2cm! 몇 센치 나왔어요? 식구요! 아! 잠시만요 안 돼요! 어라저어라 3, 2! 원, 렛츠코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가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지켜야 해서. 해서. 돼요 잡아드리겠습니다 3, 2, 1 3, 2, 1 어! 아, 어, 아, 아! 아 이거! 근데 너무 비슷해요 황금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잠시만 어, you what? 부셨어. What? What? What a fire. 그냥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아 h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에 h a 시 w h a 하나요? 네. 하나군요. 좋아요. 어! 제거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저 이거에서 식초 를식을 맡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맛있다. 괜찮아, 식혜야. 저도 식혜해요. 나도 식혜인데? 아 진짜 나라. 진짜 맛있다. <웃음> 저일반식이요 어, 먹어볼 사람진짜식이요 응. <웃음> <웃음>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 롤러코스터. 롤. <웃음> 러코스 <웃음> 놀러+ 놀러+ 놀러 코스터 코스트코 놀라 코스터 놀러+ 놀 코스터+ 코 놀러 코 놀러 코스터 코스터 놀코 놀러 코스터 놀코 놀러 코스터 놀러 코스터 나러 코스터 놀러 코 못해 놀 o 코스터 놀러 코스터 놀러 코스터 놀러 코스터 놀네 코스터 놀러 코